<웃음>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하이 하이 선우 안녕하세요 어? 왜 우리 거안 뜨지? 어 떴다! 아내 <웃음> 사진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다고요? 그런가? 제가 그동안, 음, 잘 보냈습니다. 네. 몸 관리, 몸 관리 하면서 잘 자고, 잘 먹고, 푹 쉬다가 왔어요. <웃음> 네. 아, 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 제가,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어... 어 일단은 아 일단 그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MBTI 검사를 오늘 했거든요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제가 두 개나 바뀌었지 뭐예요? 그게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원래 ENFP였잖아요 근데 INF 제이로 바뀌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두, 두 자리나 바뀌어버렸어요. 두 개나.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INFJ를, 제가 또 특징을 보니까, 막, 마음이, 여, 여리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MBTI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그렇게 바, 바뀐 거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계속 집에만 있,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자 막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 오늘 또 멤버들도 오랜만에 보고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해진 느낌? 그래서 와, 내가 확실히 아이로 변한 게 맞구나 라는 걸좀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키기 전에 그 저희 다크문을 봤거든요 근데 5화에 저희 폴라로이드 러브 노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웹튼 대박이더라고요. <웃음> 왜 어색하냐고요? <웃음> 아니, 그니까요.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지낸 사람들인데, 어색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멤버랑은, 전화, 자주는 아닌데, 어제도 또 성훈이 형, 그, 컴퓨터 샀다고 전화 왔고, 그냥 간간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음. 아, 또할 얘기가 뭐였냐면, 그, 제가 어쨌든 졸업식을, 이렇게 졸업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버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멤버들 벌써 만났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폴라로이드 러브 뮤직비디오 네, 제가 봤어요 또 저희 엔진분들이 이게 만들어주신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봤어요 나중에 그 엔진분들끼리 노래 부른 것도 되게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손가락 심장 부탁해 그게 뭐죠? <웃음> 뭐지? 이건가? 쿵, 궁. 쿵 궁. 아, 그리고 저녁은 방금 먹고 왔어요 저녁 메뉴 맞추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근 굳이 안 맞추셔도 돼요 핑크마스크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어 나도 ENFP에서 INFJ로 바뀌었다 어, 근데 다들 ENFP에서 많이 바뀌시나봐요 신기하네 핀거 같아 저녁은 먹었어요? 스테이크 아, 어, 어, 정답 말해버렸네. 네, 사실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웃음> 그해 우리는 사실 그거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다른 영화랑 드라마를 봐가지고 아직 못 봤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계속 뭔가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할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컬러링 북도 예전에 산게 있어가지고, 그거 집에서 그냥 색칠 공부나 하고, <웃음>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 반기, 뿡뿡 반기. <웃음>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밥은 드셨나요? 지금쯤이면 다들 퇴근길이신가? 음, 선을 보려고 좀 밀었어. <웃음> 감사합니다. 백수라 퇴근을 못해요. 그거 아시죠? 백수가 제일. 좋은 거 마음이 그냥 편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네전 지금 괜찮습니다 아 수빈이 형도 브이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까 마주쳤었는데 그런 거? 아, 근데 네. 여러분, 진짜로, 요즘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멤버들 중에서 살아남은 생존된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걸려버려가지고, 진짜 늘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요, 정말. 정말 다들 건강 꼭잘 챙기시고, 비타민도 잘 챙겨드시고, 마스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손도 자주 씻고 그럼 될것 같아요 진짜 꼭 약속 선우 왜 이렇게 귀여워? <웃음> 감사합니다 선우 오늘 미모 장난 아니셔? 아는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어? 다른 멤버들이요? 다한 곳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큐멘터리도 제가 집에 있을 때 봤거든요. 봤는데 음. 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방금 머리 자르고 왔어요 원래 머리 진짜 길어가지고 한 열까지 왔었거든요? 진짜? 근데 좀 잘랐어요 뭔가 좀 귀여워진 느낌이지 않나요? 응. 너무 머리가 귀여워졌어 <웃음> 머리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음, 저녁은 아까 먹었어요 헉, 머리 자르니까 세상 깔끔하고 귀여워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은 다 머리빨인 거 다들 깔끔하게만 해도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썬키데이 오늘이 24일인가? 아니네 네, 저에겐 잊혀진 지가 오랜데 선우야,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니? 요즘 영화는 그냥 그냥, 최근에 본 영화는, 좀, 힐링되는, 디즈니. <웃음> 디즈니 아니면, 어, 음, 나뭘 봤더라? 그냥, 디즈니 종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고, 저는 본 거를 또 자주 보는 편이기 때문에, 겨울왕국도, 1편, 일편, 겨울왕국 1편을, 거의 한, 진짜, 한 스무 번은 본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라푼젤도 정말 좋아하고요 아 오늘 하늘이 이쁘긴 하더라고요 금발 선우가 그립다고요? 제가 그래도 언젠간 다시 탈색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간 선우, 왜 그렇게 귀엽게, 귀여워 하는지 말해줘. 왜 그렇게 귀여워 하냐고요? 선우야, 속눈썹이 왜 그렇게 길어? 제가 진짜 보여드릴 기회를 드릴까요? 대박이죠? <웃음> 어, 너무 귀여운 척한것 같아. <웃음> 어떡해. 괜찮아요. 아,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가지고, 아니, 다 낯설어요, 지금.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 모르시려나? 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계속 오랜 시간 혼자 있다가, 그, 뭔가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살짝 그, 그냥 뭔가 조금, 기운이 없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쯤 제가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뭐 앞으로 차차 적응... 네 하겠죠? 말차 음... 디저트? 어 저는 말차랑 녹차랑 이런 거다 좋아해요 아 선우 경청 DJ 된거 축하해 잘할 거야. 아 사실 라디오 DJ 제가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아직 잘 할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래 윙크했으면 좋겠다. 음. 교복 V 라이브, 교복 V 라이브요. 이거 제가 언젠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할 겁니다. 네. 언제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할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히라가나 읽을 자 아냐고 댓글이 있는데 또 제가 그래도 일본어 레슨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히라가나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밤에 듣는 곡이 있나요? 요즘 음, 요즘은 그냥 특히 이게 막 즐겨 듣는 노래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음악 사이트에서 탑백을 눌러서 자주 듣고, 있, 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거 히라가나 아닌가? 모치모치. 모치모치. 모치모치. 모치. 얼굴로 하트 만들기. 얼굴로 어떻게 하트를 만들지? 눈이 너무 예뻐요. 눈이 제가 그렇게 예쁜가? 아 이런 거 원래 거울 보면서 하는데 좀 어색해요 교복 브이라이브 할 거면 정성이 더 데리고 해줘 기대야아 내가 확정을 못짓겠어요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손바닥으로 어깨 못 만지는 거 알지? 손바닥 만질 수 있는데요?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어저 집에 있을 때 봤어요. 오 저도 오늘부터 격리 해제예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살짝 팁을 드리자면 어, 너무 막 끝이다라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밖에 오래 계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기운이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웃음> 선우 오빠 나 자가격리인데 주의할 점 알려줘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어 그때는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 아침에 먹은 뒤로는 뭘할 거고, 점심에 먹은 뒤로는 또뭘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볼 거다, 뭐, 드라마 볼 거다. 또그 시리즈를 뭔가 다시 정주행 하시는 것도 도움 될것 같고, 갑자기 이 얘기 하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또 그, 저도 집에 있을 때 드리마 이,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옛날에 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행 정주행, 정주행? 아예 끝까지 정주행한 건 아닌데 예, 네, 아무튼 봤는데 어 그거 보면서 제가 두 번이나 울었어요. 그그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그 송산동이라는 그김현 배우님인데 그 어머님이 가짜 쇼케이스 갈라고 뭔가 그렇게 딱 준비하시면서 뭔가 가는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좀 어쨌든 가짜 쇼케이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근데 이게 막상 무대에 섰을 때딱저 같았으면 진짜 뭔가 좀 울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울었어요 음. 뭔가 지금도 좀 울컥할 것 같아 어 코로나 감염됐는데 빨리 낫는 방법이요? 푹 쉬시면 정말 빨리 나으실 겁니다 비타민 잘 챙겨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요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수빈이 형도 비락을 하고 있구나 어, 너무 겹치면 좀안 좋지 않아요? MBTI 오늘 INFJ로 바뀌었어요 이제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지 폴라로이드 챌린지? 요즘 유행인가요? 아 제가 또 그... 갤럭시, 제가 갤럭시잖아요, 근데 사진을 그 프로라는 그 뭔가 그더부기의 그 옵션이 있어가지고 좀더 뭔가 자세히 찍을 수 있는 그 카메라 기능이 있길래 제가 네이버에 쳐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달도 이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한번 방 안에서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달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달 진짜 이쁘게 찍혔어요 이제 제가 브이앱을 끝나고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왔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요. 음. 아까 속눈썹 보여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얘? 어, 어, 어. 하얀, 오, 진짜 하얗네 어, 오늘 필터 안 꼈는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 봐요, 조명 때문에. 우유 같다. 뒤에 뭔가 있어요? 어, 뭐가 있는데요? 궁금해요 <웃음>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침에까지는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서 집밥 먹고 아또 저희 엄마가 또 집밥을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나물이랑 채소 같은 거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챙겨주셔가지고 사실 억지라도 먹었는데 먹으니까 확실히 몸에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밥 집 먹고 오늘 또 회사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나도 선우네 집밥 먹고 싶다 안네 저희 엄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엄청 맛이 없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저희 친누나랑 저랑 닮았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 사실 저랑 누나랑 별로 안 닮았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진짜로 하나도 안 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스무 살이고 저희 누나도 이제 뭔가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어뭐 눈이랑 이런 거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듣더래요 네, 뭐. 근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 닮았나? 이런 생각들고 내가 많이 귀엽나? 아 그럼 선우는 누구 닮았어요? 저는요 원래 어렸을 때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가 솔직히 이제는 저도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뭔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예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눈이 좀 밝잖아요 이거는 저희 아빠를 닮았습니다 머리가 살짝 아일랜드 느낌? 근 네, 아일랜드 이랬나? 어, 근데 아일랜드 진짜 풋풋하던데 제가 또 아일랜드 때도 또 봤는데 진짜 풋풋하더라고요 선우의 누나 무슨 멤버 제일 좋아해요? 저희 누나요? 음 이건 그냥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 기준으로, 그냥. 제 마음이에요. 당연히 저를 또 좋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선의 귀여움 범죄야. 네, 저는 엄마랑 닮았습니다. 어제 꿈에 나왔다고요? 와, 신기하다. 애기들이랑 찍는 콘텐츠 봤어. 너무 귀여워. 아니, 그, 그 별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남자 꼬마의 걔가 진짜 물론 다 거기 나온 친구들이 정말 다 너무 귀엽고 그랬지만 그 친구랑 같은 편을 해가지고 좀더 인상이 기억에 남는데그 친구 아주 제 느낌상 크게 될 아이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쬐꼬만 그 완전 제가 귀엽다고 한 애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아아 맞아요 INFJ가 드문 MBTI라고 하더라고요? 1%인가? 하나 요즘 취미는 뭐니? 요즘 취미가 그냥 핸드폰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 보거나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떡볶이 안 먹은 지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진짜 한달 넘었나? 진짜 떡볶이를 진짜 안 먹었어요 음, 쓰담쓰담 <웃음>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따담 해볼까요? 선우아이랜드 극강에 이던데 아, 사실 그때랑 바뀌었어요. 그때 벌써 2년 전인 거 아시죠? 사람 성격은 변하는 게 맞다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노래는 에니프의 폴라로이드 러브 꼭 들어보시고요. 영화는 음. 영어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졸업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좀비가 세계를 침략한다면 가장 먼저, 물린 멤버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진짜 무조건,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박사님을 도와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이요?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오셨다고요? 진짜 공부 힘든데 b l i n 스 k 시험, 화이팅! 음. 아, 코트 샀냐고요? 아, 네, 지금 사실 제가 옷을 지금 이미 찜해놓은 게 있긴 한데, 아, 이거 사야 될지 지금 고민이어가지고. 근데 코트는 뭔가 아직 입고 다니기 좀 창피해서 아직 고르진 않았어요 근데 날씨가 막 추워졌다 더웠다 되게 오락가락이어서 겨울 뭔가 긴팔 사이가 좀 애매하네요 이제 캡처 타임을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캡처 타임 포드 추천받겠습니다 선우 사과? 음... 벌써 간다고요?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요? 보라트, 보라트, 반쪽 카트 이건가? 오 신기하다 초점, 초점, 초점, 초점. 오 신기해 소아트 이제 호랑이 같은데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NFJ는 ESTJ의 정원이랑 케미가 너무 좋아 정말요? 저 원래 정언니랑 다 반대였는데. 잘 맞다니 다행이구만. 허! 잠시만.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이 뿡뿡방긴 또 뭐야? 선우 두부 같아요. 고양이 포즈가 뭐지? 이건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엔진분들도 건강 늘 챙기시고 저도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아 근데 바기바기 차돌박이도 정한 선배님께서 하셨다고요? 아 말도 안돼나또 실수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짜로?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바기바기 차돌박이 차돌바기... 진짜 제가 차돌박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 진짜 어떡해 뭐 하겠다 <웃음> 어우 죄송해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웃음> 아 안녕